istj는 예정된 일정이 없다면 주로 집에서 시간 보내는 걸 선호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와 달리 ISTJ 집안 내부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. 여기서 ISFP 유형은 ISTJ에게 적극적인 플러팅을 할수 있습니다 ISFP의 집콕 본능은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ISTJ의 생각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소개팅 첫 만남에 주말에 주로 뭐하냐는 질문을 주고받을 때 ISFP가 주말에 어디 안 나가고 휴식하면서 충전한다고 하면 ISTJ는 코드가 맞는다고 느끼고 취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ISFP는 절대 주말 내내 잠만 잔다고 하면 안됩니다. 주말에 휴식하면서 자기개발도 병행한다고 하면 ISTJ는 중립기어를 풀고 ISFP에게 다가갈 것입니다. 오늘 <목소리> 시청주시 Jiyang San Yul Tong Ha Istjywa Yui h o n In Shingo Ha Shib Yul B1 Hat Nata Istj World Membership Agarib Ha s h i Mayan Secret Yiyang San b o n In Doon Fan Yiyang San B l o n g ASM Ardoon Total n e g a j i Benefit Yul Nulil Suitsub n a d a YouTube Sandan k a r d Yul Clip Ha Garib Ha j u Sen y o